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스노리터 전화를 걸어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112 네, 112입니다 어귀야 도망가자! 날씨가 궁금할 때에는 131 눈사람 완성! 장화신고 철방철방 전화번호가 궁금할 때에는 114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궁금할 때에는 1, 1, 6 불이 났을 때에는 1, 1, 9 네, 출동하겠습니다 북극곰 친구와 전화하고 싶을 때에는 별 7샵 안녕? 여기는 아주 추운 북극이야 책 빨간색 전화를 걸어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112. 네, 112입니다. 어디야? 날씨가 궁금할 때에는 1, 3, 1 눈사람 완성! 상화 신고 전화번호가 궁금할 때에는 114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궁금할 때에는 11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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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구야, 도망가자! 날씨가 궁금할 때에는 1, 3, 1 눈사람 완성! 상화 신고 철방철방! 철방. 전화번호가 궁금할 때에는 114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궁금할 때에는 116 불이 났을 때에는 119 네, 출동하겠습니다 북극곰 친구와 전화하고 싶을 때에는 별7샵 안녕, 여기는 아주 추운 북극이야.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색 전화를 걸어요. 사례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112 네, 112입니다. 거기야. 도망가자. 날씨가 궁금할 때에는 131 눈사람 완성! 상화 신고 철방철방! 전화번호가 궁금할때에는 114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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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